네, 시작해보도록 하죠. 오늘 162쪽에 있으신 화장품 상품 페이지 만드시는 거 들어가는데요. 파일 열기 하셔서 파일 오픈하셔가지고 저희 가지고 오는 거 파트 3에 있습니다. 파트 3에서 챕터 1에 섹션 3에 있는 화장품 상세 페이지 상세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열어주시고 시작하시면 돼요. 열기 하시면 파일 이렇게 생겨있는 거 보이실텐데 완성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완성되시는 거 보시면 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여기 배경 부분을 제가 완성을 해온 거고요. 그 위쪽에 있는 글씨랑 여기 동그라미 이런 모습 그리고 밑에 있는 피부 뭐 이런 부분 있죠? 이런 거는 우리가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. 요건 이미지 따다 쓸 거고 그 밑에 또 글씨, 그 밑에 동그라미 해서 만드는데 보시면은 글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었었던 글씨의 모습이 아닙니다. 보면은 그림자랑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져 있죠. 색깔이 좀 다르죠.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펙트 기능을 좀 넣는 걸 배워 보실 거고요. 그리고 동그라미 요런거 만드실 때에도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의 색깔이 이렇게 좀 칠해져 있어요. 그죠? 이 동그라미가 근데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색깔이 이쪽 진한 거, 진한 거, 진한 부분, 진한 부분, 진한 부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싹 돌아옵니다. 그죠? 그래서 약간 동그라미가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커지듯이 만들어주는 게 약간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. 여기에 있는 화장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그 위에 물방울 이미지가 있습니다. 이 물방울은 제가 이미지를 따로 따왔으니까 이 이미지도 같이 넣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화장품 상세 설명 파일 여셔가지고 위쪽에다가 글씨를 써주겠습니다. 글씨 쓰시는 T 누르셔가지고 중앙쯤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이드는 중앙에 배치시켜주시고 혹시 중앙이 어디신지 모르시겠으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위쪽에 있는 이 가이드 그리는 이 주, 뭐죠? 눈금선 그리시는 부분, 눈금자라고 하죠. 여기에서 우클릭하시면 제일 밑에 퍼센트라고 있습니다. 퍼센트로 고쳐주시면 단위를 여기에 퍼센트 단위로 보이니까 50% 위치가 중앙이겠죠. 그래서 저는 50% 위치에 가이드선을 이렇게 대놓고 시작하겠습니다. 눈금자는 단위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이곳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고 중앙을 찾으신 다음에 글씨 시작하시는 거 약간 팁은요. T 누르신 다음에 여기 중심선 있는 데에다가 중앙에 클릭해주시면 커서가 그선 위에서 깜빡깜빡 거리죠. 여기를 기점으로 위쪽에 보면 가운데 정렬 버튼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정렬 버튼을 클릭하시어서 글씨를 적어주시면 <웃음> 양쪽으로 글씨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중앙에서부터 기점으로 옆으로 벌어지게 되죠. 그러시니까 정렬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. 선택 범위 잡으시고 글씨는 나눔 고딕으로 레귤러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글씨 크기 3 0 글씨 색상은 검정색으로 적어 줍니다. 그리고 뒤쪽에 엔터 치셔서 EXWAA 콜라겐 M P O O L 글씨 적으시고 글씨 크기 50으로 주시네요. 글씨 크기 50에 글씨 색깔이 좀 나뉘어집니다. 앞쪽에 있으신 여기 콜라겐까지는 색상 들어가시는 게 C4 7608 C4 7608로 넣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글씨에다가는 색상이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인 4A 3AED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글씨가 좀굵네요딱 봐도 그래서 글씨를 얘는 익스트라 볼드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